안녕하세요. Eh, 이거는 히라가나 받아쓰기 시험 대책 동영상입니다. Hi, 자, 히라가나 시험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아, 뭐 얘기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 자, 시험 범위 단어는 이거예요. 네, 단어의 뜻은 몰라도 됩니다. Hi, 받아쓰기만 잘하면 됩니다. 아이, 자, 조금 연습해 볼게요. 자, 세 번에 어, 모이시움 어, 세번 합니다. 아이, 자, 갑니다. 1번. 위, 에 우에. 우에 2번. 네코 네코 3번. 야마 山 4. ー柄柄オー勇気勇気六本口口七本店 미세, 8번, 여르, 여르, 9번, 건기건기 10번, 조깅, 조깅, 자, 전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모기 모이시오 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열개 단어를 지금부터 발음할 테니까 받아쓰세요. 일본 아오 아오 2본 다테 탑에 3번 하나 하나 4번 무시 무시 5번 유키 유키 6번 ふろふろ 7번 호ほ 호빼, 호빼. 8번, 벤디, 벤디, 9번, 이에이에 이에. 10번, 악수 악수 이산잘 받아들었을까요? 아잇, 자, 모의시험 3번입니다. 아잇! 에, 1번 사케 사케 2번 이누 이누 3번 해소 해소 4번 히메히메 5번 リースリース 6本 ワニワニ 7本 夫夫 8本 電話電話 9本 며크 며크 10번 닌자 닌자 아이자 전답 보여드릴게요 아이자 이겁니다 아잇 아이, 자 이거를 어, 모의시험 세번 했는데 이거 다쓸수 있으면 만점 달수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빨리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でした.